어, 퇴사를 할 가능성이 빠르게 퇴사를 할 가능성이 높을 수가밖에 없고요. 혹은 이제 면접에 가서 대체 이 회사가 뭔지 거꾸로 물어보는 네,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후배들이 이게 면접을 갔다 오면은 대체 어떤 회사인데 어떤 업무를 위해서 지원을 했냐라고 하면은 그 업무에 대해서 또 말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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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면서 서비스 목적으로 또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을 모이에킹하는 업무를 하는 비중들은 분명히 지정 컨설팅 업체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분야들, 이제 IT 웹 패킹, 웹 패킹이나 그솔루션에 맞춰서 이제 그거를 모이킹하는 것이 아니고 뭐 IoT도 있을 거고 게임에이킹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요즘 최근 있는 그런 뭐 이렇게 거래소 그런 그 다음에 금융권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가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같은 모이킹이라도 조금 틀립니다. 물론 이제 솔루션 업체에서도 그러한 관련된 솔루션을 개발을 했다면 당연히 거기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비중은 분명히 어, 적을 겁니다. 비율은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가서 내가 모이킹이란 것을 이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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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잖아요 집중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어떤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어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들이 모이에킹이라는 것에 보면은 리버싱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포트폴리오 만들어 놓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멘토로 받게 되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리버싱을 이렇게 공부를 한거 보면은 보통 이제 악성 코드를 분석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리버싱이라는 파트 소프트웨어적인 리버싱이란 것이 악성 코드에서 분명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모이킹에서 원하는 그런 리버싱 기술은 방향이 좀 틀려요. 원래 취약점 분석 목적의 리버싱들이 있고 그다음에면은 약성 코드 분석의 관점의 리버싱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누구를 더 이제 리버신 분야에서 필요하냐 바로 요 파트를 더 필요로 한 것이죠. 이게 방향이 다른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결과물 같은 거나 아니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분석 보고서나 그런 것들을 준비할 때도 분명히 이제 어떤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요 방향들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접근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 해 주셔야 돼요.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 가, 그것을 가지고 이 회사한테, 어, 나는 요렇게, 어, 분석보고서가 악성코드 잘하니까 모이킹 뭐 뽑아줘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리버싱이나 같은 리버싱 기술이라도요. 그래서 그런 방향들, 요것들이 요 문장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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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제, 단기 과정, 단기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뭐, 일주일 있고, 이주 있고, 이제, 사주가 있는데, 그런 목표들을 확실하게 정해주고, 접근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자기가 단기로 분석보고서를 만약 쓴다, 그러면 단기 일주일만큼의, 5일 동안에 내가 얼마만큼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분석을 했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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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보고서를 보, 보고 난 뒤에 어, 이것들을 내가 정말로 이렇게 분석을 A에서 이제 뭐 Z까지 아니면 뭐 100% 저희들이 점검을 뭐 이렇게 분석을 해야 한다. 근데 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 자기는 한 I 뭐 중간 정도 뭐 J나 뭐 Z J만큼 이렇게 분석을 중간만큼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것들이 자기의 모든 어, 기술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다 발휘를 못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기술들을 발휘하지 못한 것들을 면접관들한테 결과물을 준다? 그러면 면접관입장에서 똑같습니다. 자그면접관에서는좀더 Z보다 여기보다 더 이게 어, 문장을 하니까 그래요. 1에서부터 100이라고 했을 때50 이라는 보고서를 줬다고 하면은 어, 면접관입장에서한70 정도에 원하는 수준인데 50 정도밖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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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멘토를 받기 위해서 주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그 결과물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만족하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어 정말 제가 보더라도 어잘 만들었으면은 어 그냥 어 괜찮, 괜찮,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면접을 뭐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를 보면은 정말로 어이 사람이 정말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이 이 흔적이 맞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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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렇게 목표를 어, 딱 정해주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시나리오를 넣으면은 공부 흐름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시나리오라는 것이 모의해킹 시나리오 결과 이 모의해킹 분야에서만 시나리오라는 것을 넣는 것은 아니고요. 어 사실 이제 그 침해사고 분석 같은 경우나 포렌즈 같은 경우나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넣고 하면은 어이 전체적인 것들 흐름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한쪽 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악성코드 분석 같은 경우도 그냥 이게 바이너리 분석, 이게 보통 이제 분석 보고서 보면은 EX파일 이렇게 바이너리 분석 딱 하나만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이 시나리오라는 것을 넣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얘가 어디에서 배포가 되고, 그러면 이제 배포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바스크립트 난독화나 막 여러 가지 기법들이 사용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배포 사이트를 내가 어떻게 알아야 할 것인가에 하면은 이제 크로닝 기법이나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어, 이해를 할 것이고요. 또 요거 배포가 되면은 요 배포 사이트를 내가 어떻게 저장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 관리적인 측면들도 보게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 EX파이나 이런 악성 코드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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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멀리서 보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실무에 또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의 약성 코드 분석 보고서나 그런 프로젝트들을 저는 진행하라고 분명히 권고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요것딱 하나에 대해서 요것도 하나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례들이 아직은 좀 많이 있다. 포렌직도 똑같아요. 포렌이라는 포렌직이나 침해 사고 분석의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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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그런 압박을 좀 가지고 공부하시면 은 어,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실한 목표잖아요. 확실한 목표가 두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런 포트폴리오는 정말로 제대로 여러분들이 만족할 때까지 만들고 난 뒤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또한번 책으로 한번 써보자.